네, 안녕하세요. 민족학교 황성호입니다. 오늘은 주정부나 연방정부 말고 민간단체에서 주는 그 렌털 지원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글렌델과 샌퍼란도 벨리 지역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지급 단체 이름은 Catholic Charities 인데요 이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 이름은 Glendale Community Center Homeless Prevention Program 입니다 지금 이제 집을 잃을 위기에 있거나 이제 그 주택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자격요건은요 Glendale 주민이어야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당 사안의 그 소득의 이하여야 합니다. 그 1인 가구라면 2 3 0 0달러 23,700달러 이하, 1년 그 연소득이요. 2인 가구, 2인 가구라 그러면 27,050달러. 3인 가구면 34,450달러. 4인 가구면 33,800달러 이하. 글렌데일 주민이고 이 소득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분이 그 섹션 8 하우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. 그리고 그 퇴거 명령 그니까 러 퇴거 명령이나 혹은 이제 그 지급기한 렌트비 지급기한이 지났다라는 통지서 혹은 렌트 그 유틸리티비 이제 늦게 내서 받는 그런 통지서를 통지서 받은 통지서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격을 꼬이 되는 사람은요 1 3 318 5707, 이 숫자 보이시죠? 이쪽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. 가실 때는 이제 미리 전화 예약을 하시고 이제 그 본인 혹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그 사진이 있는 아이디 그리고 소셜 스퀴리티 카드를 지참해서 가셔야 하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주인에게 받은 이제 렌트비 밀린 통지서 혹은 퇴거 명령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 혹은 유틸리티 컴퍼니로부터 받은 그 밀렸다, 요금 밀렸다는 통지서 같은 걸 가져야 되고요. 렌트 리스 계약서, 그리고 최근 은행 스테인먼트 없으면 안 가져가셔도 되고요. 그리고 소득 증명할 수 있는 페이스톱이라든지 책 카피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뭐 기타 정보의 베네핏을 받고 있으면 그런 베네핏 베리피케이션 할수 있는 문서 등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. 다시 전화번호는 213-318-5707 이고요. 그 문... 서비스하는 날짜는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. 다음 프로그램은 유사한데요. 이건 이제 글랜데일 또는 이제 샌프란 또 델리 근처에 있는 그도시에 그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좀더 폭이 넓죠? 그리고 소득 수준도 그더 넓은데요. 1인 가구 기준은 39,450달러 이하, 2인 가구는 45,050달러 이하, 3인 가구는 5 7 0 0달러 4인 가구는 56,30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 섹션 8, 등 하우징을 받지 지않야하하요요 앞서 씀씀렸렸던과 같이 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i 션 노티스라든지 었다는늦었다 i n g housing, h o u s 지 n g housing, housing, housing, housing, housing, housing, housing,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어떤 그 사진이 있는 아이디, 소셜 시큐리티 카드, 그리고 이민 션노 티스라든지 그 지급 기한인 렌트비 지급 기간이 늦어졌다는 어떤 통지서 그리고 유튜브 리티비를 못냈다는 그 통지서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, 렌트리스 계약서 그리고 최근 은행 그 스테이먼트, 은행 계좌가 있으시다면요, 그리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페이스 투비라는 체크 카피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부 베네핏을 받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그런 베네핏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. 이곳이 그 서비스가 진행 중인 단체 홈페이지거든요. catholiccharitiesla.org 입니다. 이거 웹사이트 보시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아직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공지가 안 떴는데 그런 내용들은 저희 그 비영리 단체간에 여러 가지 업무상 이제 메일을 보내고 받고 하고 하는데요. 그, 그곳에서 이제 먼저 공지한 내용이니까요.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해당 그 서비스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면 Catholic Charities of LA Inc.라는 단체입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